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omeday, she likes chocolate covered strawberries and wine. She likes notes that say, I love you all the time. Roses at your feet. baby girl be mine baby girl be mine yeah yeah pick up your phone I need your attention my girl so bad we call her so 안녕하세요 지금은 9시 51분입니다 대망의 공모주 청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짬을 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IPO 대여 중 하나라고 하고 이틀간 총 공모 주식의 25%인 534만 7500주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52만 5천원을 넣어서 균등 배정 물량의 최소인 10주를 청약받고 주식을 1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청약이 중복 청약의 마지막 기회예요. 중복 청약은 뭐냐면 이 공모주를 배당받은 증권사들이 몇개 있어요. 이번에는 5개인데 그중에서 저는 2개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 대우증권 배자를 통해서 그렇게 따지면 주식 총 2주를 받는 셈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그 전에 저한테 공모주 청약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일반인들도 한주 정도는 보장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균등 배분 방식이고 하지만 이 배정 물량을 적게 받은 증권사 뭐 삼성증권이 좀 많이 적게 받았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이번 중복 청약의 좀 약간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많이 주는 증권사로 했고 원래는 한국 투자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는 가장 많이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 계좌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모주를 하면 얼마나 벌수 있냐. 사실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드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공모가가 10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상장일 주 은 공모가 2배 상한가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고 273,000원까지 오를 수 있고 이때 차익은 주당 168,000원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그렇게 아무래도 한 주밖에 못 받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한 주씩 받아서 제가 만약 에두개다 배정이 되면은 거의 한 33만원 돈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SKI 테크놀로지는 5월 13일에 유가증권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등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재테크 방법인 것 같아요 Told my brothers <laugh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d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s this. 결제로 만원 내고 천원 받았어요 짱이죠?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진짜 빵이 너무 맛있어졌어 음? 저는 지금 일러스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브이로그 올라가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지금 듣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건데 아마 제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노모노라고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펜시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진짜 엄청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워낙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아는 게 없어서 전문가를 썼지만 제가 전문가를 쓰려면 저도 이제 전문가한테 합당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좀잘 돼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홍보도 잘안 됐고 워낙 또 규모도 작고 하니까 재고가 남았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이거를 어떻게 하지 모노모노라는 로고를 사기는 했는데 여기서 멈추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디자인을 하자니 좀 비용이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여기서 온라인 강의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광고 제안을 한 회사에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검색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딱 필요한 수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일러스트 강의인데요. 저는 일러스트 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책 보면서 A 2 o Z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 후기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에 아웃풋 차이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여튼 이 강의를 듣고 이번에 모노모노 떡 메모지를 제가 한번 디자인해봤어요. 이거 제가 디자인했어요. <웃음> 처음에 했던 투드리스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이거 이벤트도 하고 사신 분들도 있어서 써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넘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100매로 좀 넉넉하게 했고 이거랑 이제 마스킹 테이프 같이 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화. 지금 세워서 3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줌 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방송을 합니다. 끝났는데 하나도 음. 찍질 못했다. 오티가 한 30분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반가운 얼굴들도 너무 많고 뭔가 세여사분들은 제가 거의 뭔가 얼굴도 알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되게 정이 가고 정말 코로나가 아니고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정모를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항상 새여사기 전에 걱정이 많아요. 이 힘든 걸 내가 또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나중 되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에 저는 진짜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워서 OT 걱정 많았지만 잘 끝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세워서 3기 5월 한달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